Sí, q u i t a r i s 사랑하는 여러분과 함께 볼수 있어서 더더욱 감사하고 명광된 날입니다 모은 토끼의 해가 됩니다 우리가 지금 비록 승리했던며 움츠려 있지만 은 토끼가 움츠렸다가 꽁충 끼어 오르듯이 우리는 올해 한 단계 더 높이 도약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온몸을 불쌍하겠습니다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또, 또 박수 많이 마요 모두 맞춰보도록 다